옛날 옛날에 마음씨 착한 코뿌리 언감이 살았어요. 나무를 하다 날이 저물어 빈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는데 노래를 하다 노래소리를 듣고 도깨비가 나타나 이 고운 노래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? 여기 노래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. 옳하니! 그럼 내가 보물을 줄테니 노래주머니를 나에게 밟아라! 급 나와라! 뚝딱! 국민야민 r i 고약한 호프리영 감이 소문을 듣고 도깨비를 찾아 빈집에 가서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어요. 도깨비가 잔뜩 환한 얼굴로 나타나 내노래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? 여기 노래방에서 나오는 겁니다. 또 소문이.